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저 뭔가 달라진 거 없어요? 응? 저 오늘 붙임머리 했거든요 이 붙임머리 영상은 제가 나중에 브이로그로 편집해서 올릴게요 이렇게 붙임머리하고 집에 오는 길에 유튜브를 보는데 오늘 희반님께서 여러 가지를 드셨지만 비빔국수 먹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시간이 시간이 10시가 넘었거든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막 얼굴 부으면 안될것 같아서 저 권양면으로 이렇게 비빔곤약을 한 만들었어요 근데 아시죠? 저요리못 하는거 아니 내가 만들어서 너무 맛이 없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집에 받은게 있어요 바로 요쿠드락앳 홈의 밥도둑 양념장 요 두개가 있어서 요걸로 좀이게 곤약면을 살려 보려고요 이쿠드락앳 홈의 밥도둑 양념장 두가지 맛이 있어요 하나는 오리지널 하나는 매운맛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이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패키지 디자인으로 기존에 있던 그 맛과는 동일 하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는 매운맛입니다 이 매운맛은 이 오리지널의 3배 정도 맵기라고 해요 근데 저는 매운맛을 좋아해서 이 매운맛을 이용해서 이비빔곤양면을 살려볼까 합니다 <놀람> 이 쿠드락 에톰의 밥도둑 양해점은총 10개가 들어있어요, 각각. 이렇게 스틱형으로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매운맛을 좋아하니까 매운맛을 이용해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음? 간편하게 뜯어서. 음. 음. 제가 이거 양념 살짝 찍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오, 감칠맛도 장난 아니고, 그리고 매운맛이 진짜 매콤해요. 오, 딱이야, 지금. 와, 오늘 진짜 덥거든요. 와, 아, 벌써 침나아 이렇게. 음. 내가 망쳐놓은 거 살아났어, 살아났어. 음. 와, 진짜 매콤하고요. 감칠맛이 장난 아니야. 오, 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음! 매콤해가지고, 내입맛서 딱이야. 와, 이거 진짜 비빔면 같은 거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떡볶이, 제육볶음 이런 데 진짜 무조건 잘 어울려. 밥, 그냥 맨밥 있잖아요. 흰밥. 거기다가 그냥 비벼먹기만 해도 진짜 꿀맛일 것 같아요. 아. 나처럼 요리못 하는 사람은 요리를 하다가 망칠 수도 있거든요 와 얘가 살려냈어살려냈어 음. 오늘 삼시 다더러 진짜 더운데 시원한 비빔 오늘 국수를 먹으니까 와, 거기다 매콤해가지고 입맛이 딱이야 이거 몇기가 제가 자주 먹는 그 소스 있잖아요. 땡닭 국면 고급보다 더 매워. 음, 그래서 너무 좋아. 지금 간만에 와 이렇게 매운 거 먹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색깔만 봐도 장난이죠. 음. 음. 아까 비빔 공장국수 만들 때 진짜 이거 내고 와 그럼 매, 망하지 않았을 텐데. 음. 맛있어. 네 오늘은 제가 이쿠트락에드홈 밥도둑 양념장으로요 제가 만든 망한 비빔곤약국수를 한번 살려봤는데요 오진짜에 익었을 걸 그랬어요 그럼 마, 망치지도 않았을 텐데 이게 진짜 감칠맛도 그렇고 매운맛은 진짜 와 매콤해요 상당히 근데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어 근데 이게 확 재료가 들어간 게 아니냐 보니까 표고버섯 깐양파, 옥수수 알갱이, 검다시마, 옥수수염 팥뿌리가 들어갔어서 이런 감칠맛 나는 맛을 낸다고 해요 보면 밥은 아침에 이렇게 막 챙겨 먹을 시간 없잖아요 그냥 밥한 공기에 얘 하나 이렇게 탁 소스 넣고 아침부터 매운 거 먹으면 속아플 수 있으니까 오리지널로 넣고 이렇게 비빈 다음에 참기름 조금 넣고 계란후라이 한탕 넣어서 비벼서 드셔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요 어디 캠핑이나 여행 가서도 다른 양념장 가져가시지 마시고 얘 간단하게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 챙겨가셔서요 뭐 닭도리탕, 닭볶음탕 국물떡볶이, 뭐 제육볶음, 뭐 전골류에도 이거 들어가서 들어가면 정말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요리를 못하신 분도 손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정말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오. 이게 스틱형이니까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자리도 안 차지해. 그래서 딱일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잘 먹었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요 매운맛 나 너무 좋아. 오.